여고습니다짠까렸습니 아, 아. 여기로 안나으면안 되겠습니다 복도 하이트 와이셔츠 이니었어요 여기 이 사주시죠? 는거모르 희승이 나와! 희승이 <urar> 나와! 아 이제 어제 나온다 나온다, 나온다. 나온다. 아나 추우실 텐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요 PD 모두 너무 멋있었죠 PD님 안녕하세요. 진짜 너무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힘 너무 너무 됐어요 여러분 들 소리 질질 질다다 들렸어요. 들렸어. 1 2실까지 <웃음> 화면에 나올 때마다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, 너무 <웃음> 들려요. 너무 너무 힘들고 진짜. 자, 이 우승은 저희도 저희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우승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춥고 가을인데 또 아, 시간 앉아 계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몇 시간 안되 계셨던 거예요? 어, 몇 시간? 4시. 네, 4시는. 노래 노래 어땠어요? <웃음> 다들 아셨어요 아니, 저 아, 몰랐죠? 저희도 몰랐어요 아니, 아는 사람. 저희보다 더 오래된 노래에요 아는분들은 아는 할... 안다고 안다. 대답 안하셔고 <웃음> <웃음> 당연한 한 마디 <마리>.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정말 어, 진짜. 무엇보다 어, 저희를 잊지 않아주시고 사랑 어, 주셔서 정말 어,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인사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<웃음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야, 우리, 필름비, 필름비 한 번. 한 <웃음> 우리 필름이 필링 <웃음> 한번 해야지 <웃음> 우리 필름 한번 해야지 그럼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<웃음>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자주 만나를 수 있게끔 저희도 부단히 노력할거고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와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,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4명이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.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시작이잖아 맨날 시작이야 <웃음> 어. 시작 바다익선 <웃음> 맨날 시작이야 <웃음> 제대로, 네, 뭐 하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.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아니야 아니야 아유, <웃음> 지금까지 저희는 하지마 자 우리 정필립! 정필립! 오늘 대기실에서 위. 완전 다다 다 죽였어요. 너무 재밌어. 선배모자선배모자 개인기 개 정필립의 날이었어요 오늘. 네. 자 한마디 <웃음> 부탁합니다. 아 진짜 감사하다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진짜로 그거밖에 없어요. 왜냐면 나갔을 때 가수들은 이 박수 소리를 먹고 에너지를 받거든요. 그런데 올라갔을 때부터 이미 아,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됐고, 우리가 또 느낀 거는 넷시 아니라 진짜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명언 제조기야 아, 말 많이 들었다 청산 뉴스다 정필립의 필립필립 아, 진짜. <웃음> 정필립입니다 여기 또 우리 또 하잖아, 뭐야? 구독, 구독 좋아요 여기 두명 유튜브 구독 다 해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 네. 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추운 날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네,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한리하스습니다